안녕하십니까 송일준입니다. 남아시아 지진 해일 참사가 있은지 보름이 넘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인도네시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해일로 인한 피해는 사망자 수만도 오늘 현재까지 15만 명이 넘는 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많은 사망자가 생긴 나라는 인도네시아로 10만 명이 넘고 그 다음이 스리랑카로 3만여 명, 인도 만여 명, 태국 5천여 명 순입니다. 이번 지진의 일은또이 지도에는 안나옵니다만는참 멀리 아프리카에까지 피해를 줘서 이 소말리아 같은 나라에서도 무려 3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 지금 현재 피해 지역에서는 한창 그 복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는이 복구도 복구지만. 희생자들의 신혼 확인 작업이 점처럼 진척되지 못하고 있어서 피해 가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희생된 태국에서는 정부가 시신을 신혼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서둘러 매장했다는 항의를 받고 다시 발굴에 조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실종된 우리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김현종, 어동훈 PD가 태국, 스리랑카, 그리고 인도네시아까지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태국 푸켓에서 카오락으로 가는 길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아름다운 휴양지였지만 부서진 차들과 건물 잔해로 뒤덮여 거대한 쓰레기장을 방불케 합니다. 도로 곳곳에서는 이처럼 시신을 싣고 가는 차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응. 한국인 여행객들이 묵었다는 카오락의 한 리조트입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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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에서 발굴된 시신을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시신은 우리 사이 시신은 못찾았 우리 사이 시신 좀 찾아 주 우리 사이 시신은 찾았습니다. 우리 사이 시신 좀 찾아 가족들과 여행사 직원들이 주변을 뒤져 딸의 시신은 어렵게 찾아냈다고 합니다. 우에서 라부가 마치 우리 딸을 이만큼은고요뭐가서랍부터 어, 도박을 거래요. 아, 그러니까 밑에 빠즐본 수영복 받요 아, 수영복 서우 우리 우리, 우리 딸고 그래서 우리가 나무 몽들을 주워 가지고 막 잡기 식으로 들고 들고 들고 한게 처음에는 할머보이폐 그 처음에는 발견 당시 외모나 얼굴만으론 알아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아요 아, 그날 가서 보니까 그냥 형체 갖고는 파기잘안 되는 상황이군요. 우리 딸은요. 악세사리 폐물이 없어서 내딸 내가 말 알아봤습니다. 사유의 시신을 찾아 헤매던 중 사유의 명함이 든 여행가방을 찾았습니다. 애지 말그룹키네 애지 말그룹키네 애지 말그룹키네 한글이 쓰여 있는 것 같네요. 네, 실종자이 것으로 보이는 바지였습니다. 네, 이것도이동윤식거 키가 아이고. 1m 68이니까 아이고. 이 바지 들어가서 맞거든요. 제 사이즈는 아니잖습니까? 약간 1분 정도 사이즈니까. 이, 이 바지가 돈이고 혹시... 맞아요. 맞아요 제 빌더. 이 돈이 있구나. 본적이 있어 니가갔다 가족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했지만. 결국 이 지역에서 다섯 명이 실종자로 남게 되었습니다. 왜 갑자기 뛰니까 네, 사람들이 갑자기 술렁이며 뛰기 시작해서 따라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다시 경보가 왔대요. 빨리 좀 대피하시고. 타도 경보, 산도 경보. 아, 그래서 대피하라고? 네. 서둘러 피해야 하니 타라고 했습니다. 거리엔 경찰들이 나와 사람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대피한 사람들은 바다 쪽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무 일도 없었지만 이번 일이 얼마나 큰 공포였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지진 해일이 해변을 덮치던 순간을 촬영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큰 파도가 한 번에 휩쓸어버린 건 아닙니다. 여기는 뭐 생전에 절대 바닷물이 올라오던 그런 데가 아니죠. 보기만 해도 겁나는데 그래도 처음부터 집채만한 파도가 뭐 덮친 그런 건 아니었나 봐요. 네, 이것은 다른 해변입니다. 원래 배가 있는 바다지만 물이 빠져나간 상태입니다. 지진해일이 오기 전 나타나는 전조현상이지만 아무도 상황을 모르고 있습니다. 경보 방송도 없고 사이렌조차 울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진해일인 것을 알았다면 피했을 텐데 말이죠. 네, 파도가 밀려오자 사람들이 안쪽으로 피합니다. 이때만 해도 물살의 힘이 그렇게 세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데 물이 서서히 안쪽까지 밀려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떠내려갈 정도로 물살은 거세졌습니다. 서서히 오다가 갑작스럽게 밀어던 차입니다. 네, 바닷물은 인근 시가지까지 밀려와 거리를 덮었습니다. 사전 경보만 제때 있었더라도 지금보다 인명피해를 훨씬 줄일 수 있었음을 짐작케 합니다. 같이 투어 팀이 18명이었어요. 었 그래서 전혀 그런 걸 가지를 못하고 편안하게 그냥 앉아서 얘기하고 뭐 과잉 먹고 했었어요. 어떤 뭐 사전 경고받은 것도 없고요 네, 예, 없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 해일이 태국을 덮치기까지는 1시간 15분 정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미리 알고 경고만 제때 내렸더라면 대피할 시간이 충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국제 해일 경보 체계 협력 그룹의 회원국인 태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놀람이> 한국인 사망자들의 분양소가 마련된 푸켓의 한 사원입니다. 이날 저녁엔 박민혁 군과 김상현 할머니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타국에서 진행된 장례식에는 유가족들과 현지 교민들이 함께했습니다. 친척을 따라왔다 변을 당한 민혁군. 엄마, 아빠는 사진으로 남아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하려고 합니다. 서 사망하거나 실종된 한국인은 총 18명인데 이중 사망자 9명, 실종자 1명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낸 지역은 바로 PP섬입니다. 사고 후 PP섬은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 크라비 선착장을 통해 시신 발굴 작업을 하는 구조대와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시신을 실은 배한 척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배에서 내리는 11구의 시신 중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일본 국기가 표시된 시신이었습니다. 시신을 싼 푸른 방수포엔 일본으로 보내라는 문구와 함께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일본 구조팀이 피피섬에 들어가서 자국민의 시신을 찾아낸 거군요. 네,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날이 점물무렵 이번엔 커다란 군함이 나타났고 선착장이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수의 시신을 배에서 내릴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군함까지 동원해서 옮기는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 시신들이 발굴됐습니까? 네, 이날 군함에 실려온 시신은 모두 90여구입니다. 이날 오후에만 그러니까 1 0 0여 구의 시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내일 들어오는 이 많은 시신을 처리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닐 텐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네, 도로엔 시신을 실을 차들이 줄지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실은 차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 뒤를 따라가 봤습니다. 도착한 곳은 크라비의 한 사원이었습니다. 시신 안치소인데요. 발굴한 시신을 모아두는 곳입니다. 피피섬에서 발굴된 시신들은 모두 이곳으로 운반됩니다. 이곳엔 이미 많은 시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시신들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곳에선 옮겨온 시신들의 신원을 분류하는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피섬에서 실종된 우리나라 사람들의 시신도 다 여기서 찾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구상에서 몇안 되는 낙원으로 손꼽혔던 피피섬. 피피섬을 배경으로 영화가 촬영될 정도로 아름다운 해변을 가진 섬이었습니다. 세계적인 관광지로 유명했던 만큼 1년 내내 외국인 관광객들로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웠던 낙원이 한순간에 변하고 만 것입니다. 섬으로 들어가는 선착장에서 바라본 해변은 더 이상 휴양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진 해일이 섬을 덮치고 지나가면서 리조트 밀집 지역을 단숨에 휩쓸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관광객, 주민할 것 없이 수많은 사상자가 났습니다. 사고 당시 섬에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생존자들에게 들어봤습니다. 더구나크리스마스다음날이라는 방이 없을 정도로 관광객들이많았고 대부분 늦잠을 자고 있었다고합니다이다 그이데한국인들은대에분섬에서한국인 하지 않부분일관에서하박을 하지 않에 당일 마피해하적었문고합에다나마 피해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날 마침 일요일이고 한국 마침 일요일이고한국 투어가 제일 적한국이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배를 고오서 늦게 와서, 늦게 와서 배가 그서좀늦에서서서 배가 에서에서한국에일한국에에에 그런데 그 말고 좀 빨리 오는 배들, 배가 적은 배들이 와가지고 손님들 스노클링 나가고 하는, 스피드보트 타고 스노클링 나갔는 배들은 다행히 살았고. 그런데 이날 해변에 있던 한국인 관광객들 중 유난히 희생자가 많았던 팀이 있었습니다. 생존자들은 인명피해를 줄일 수도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딸을 잃은 임대희 씨는 구명조끼만 입었더라도 상황은 달라졌을 거라고 말합니다. 뭐 해일은 천재지근이지만. 뭐 구능적기 같은 이런 안주도 굉장히 인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배 타고서도 구능적기도 안주고 그냥 피해라 그럴 때도 뭐 일반적인 말도 없이 태운 말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럼 가이드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못 같이 그냥. 같은 팀에서 아내와 아들을 잃은 오병관 씨도 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다보트 바나나보트 탈 때도 군용조끼를 입히는데 무려 바닷길을 15분씩이나 가는데왜 군용조끼를 입히지 않았느냐 하는 점이고 둘째는 손님들이 배에 타고 있었는데 왜 그러면 우리 한국 가이드려 배에서 내리려고 얘기를 했으며. 또 관광객과 같이 있던 태국인 가이드가 산 위로 피신할 수 있었던 점도 지적했습니다. 태국 가이드는 분명히. 우리 손님의 기중품을 갖고 100m 산속, 산 위에 올라가서 여유있게 웃고 있었다, 웃고 있었는데, 그러면 우리 여행객들은 왜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느냐 하는 점이죠, 그런 근데 태국인 가이드는 여기서 여기까지 산에 100m까지 올라가 있었다는 거죠. 다살수 있었어요. 시간 1, 2분만 있었으면. 200m, 250m 뜨는데 1, 2분이면 급한 상황에서 다 뛰어들어요. 가 그 근데 왜 그랬을까요? 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해당 여행사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일단 승객들이 승선을 했지만 갑자기 물이 빠져서 저희가 그 구명조끼를 나눠줄 시간이 없었다 이렇게 저희는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물이 없으니까 선녀한테 일단 내리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을 것이고, 물 있는 쪽으로 배를 옮긴 다음에 다시 타겠습니다라고 아마 분명히 가이드가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분명히 우리 직원분이나 분이나 그 태국 가이드도 태국 가이드도 런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우리 그 직원도 빨리 앞으로 피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한, 거,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가족을 잃은 생존자들은 당시 상황을 석연치 않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대로 안타까운 게 금쪽기 안됐다는데그 생각은 계속 나고. 음, 음. 음. 김현준 PD, 이 피해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구명조끼 미지급이라든가 하는 그 인재 관련 부분이게 조금 논란의 소지가 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에, 태국은 특히 그 관광객들이 많아가지고 외국 사람들이 많이 희생된 걸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에, 세계 각 지역별로 혹시 피해 상황 나온 거 있습니까? 예, 어, 여기 준비된 화면을 보시면요, 어, 유럽의 경우 사망이 300여 명에 실종이 3천여 명, 그리고 아시아는 사망 79명에 실종 300여 명, 그리고 북남미는 사망 28명에 실종이 5천 명이 넘습니다. 아 네. 어,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망 12명에 실종 8명, 그리고 소재 미확인이 현재 7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저 실종하고 미확인의 차이는 뭐죠? 네. 실종은 그 사고 현장에 있었던 것은 확인되지만 시신을 찾지 못한 경우가 실종입니다. 그리고 미확인의 경우는 가족과 연락이 두절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현재 78명으로 되어 있는 미확인 가운데 태국에 간 것으로 해서 미확인된 경우가 지난 금요일 현재 5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확인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시일이 지체될수록 이른바 실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 시신 발굴 이후 과정 부분을 취재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남아시아 지진 해일과 관련해 현재까지 78명으로 파악되고 있는 소재 미확인자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다 일일이 컨펌을 계속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한명한명 한명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태국 정부 입장에서는 태국에 입국했다라는 확인은 아직 못해줬군요 네, 확인 과정에 있습니다 언제쯤 그런 게 확인될까요? 태국 정부에서 저희들한테 확인해주고 기다리고 있고 계속 독촉을 하고 협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확인자의 소재가 지금까지 다 파악된 상태가 아니라서 참 걱정이에요. 네, 실종자와 미확인자가 있는 것이 우리 상황이다 보니 현지에서 시신들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장에서 발굴된 시신은 일단 몇 군데 설치된 안치소로 모두 모입니다. 여기서는 우선 드론 시신의 특징을 기록하고 분류합니다. 어, 레고가 가 시신을 분류하는 과시 보관된 시신을 확인시켜줍니다. 손가락이 하나 없다는 노르웨이 실종자를 찾고 있습니다. 시신이 부패해서 외형으로 알아보기 힘들기 때문에 신체적 특징으로 찾는 거죠? 네, 외형만으로는 태국인인지 외국인인지조차도 구분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시신 안치소 현장에서 살펴본 시신들의 모습은 너무나 변형되어 있었습니다. 에คนเกา 지금 불에 탄게 아니라 지금 저렇게 까맣게 보이는 에사미เกาหลีย요ังไม่มีเพราะว่า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시신을 제일 먼저 발견하는 발굴 현장으로부터 오는 정보가 중요합니다. 시신을 싼 포장엔 이런 식으로 발굴 당시 관찰한 정보들을 기록합니다. 태국인인지 외국인인지조차 구별이 안될땐 성별과 발굴 장소만 기록합니다. 여 <목소리도> <목소리도> DNA 검사를 위해 시신들로부터 샘플을 채취하고 있습니다.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검사라고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그이서그 시신들의 국적 확인 작업은 주로 의사들이 맡고 있습니다. 취재진의 출입까지 막은 채 외국 의료진이 국적 확인을 위한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신의 국적 확인에는 시신을 직접 다루는 의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들은 독일인들입니다. 희생자가 나온 나라들 중 이렇게 의사들을 파견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도, 구조대와 함께 의사들이 같이 들어왔습니다. 유가족보다 의사들이 시신에 접근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신 들어올 때마다 가서 이렇게 살펴보는 데는 뭐 어려움이 없습니까 이게 어려웠지. 저희가 이제 하는 그래서 이들고 많이 정말 정말 우리 우나라우리우리가나라우나 우리나라 의우 119음 구조단 이것도 의료로 봅니까? 아, 이거 그러니까 의사, 의사, 네. 의사인 경우에는 국과수에서 나왔어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에서 의사가 나와요? 국립과학수사 연구소 법의관이 있죠. 법의 법의관, 법의관 두 사람이 나와 있어요. 아, 공무원이죠? 그 공무원이죠, 그분들은? 공무원이. 네. 네. 그러니까 공무원 말고 인간의그 순서는 의사든 의료진 관계는 어떤? 순서는 의사 의료진은 이것도 의료진인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 어, 지금 그런데 저삼성 의료원에서 의사 1저 의사 4명, 간호원 4명, 행정 요원 2명 이렇게 해서 10명을 5일부터 다 보내 준다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기의 경우에 의사들이 신원 확인 작업에 참여를 못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렇게 그 앉혀져 있는 시신들은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밤이 돼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저 상태로 노상에 방치해 둘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으로 분류된 시신들의 경우는 냉동 시설이 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보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도 냉동 컨테이너가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 이 많은 시신들을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을지 걱정됐습니다. <목소리> 이런 가운데 시신들을 매장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콘 타이가 남매 광 남매 광 거다. 이 태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시신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국에 알려주질 않고 화장을하거나 매장을 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그런데 태국의 내무장관은 저희 p d 디 측과의 인터뷰에서 매장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สุดเมื่อเราทำทุกอย่างเสร็จหมดแล้วเนี่ยศพที่ยังไม่มีใครมาเอาไปเนี่ยก็จะมาไว้ที่ไม้ขาวที่ดูเก๋ก็จะมีตู้แช่นะครัเอาไว้ให้มาดูดูได้หรือถ้าจำเป็นต่อไปเราต้องฝังเนี่ยก็จะฝังเอาไว้ว่าวันหนึ่งก็สามารถสามารถมาขุดดูได้ก็จะทำให 실종자와 미확인자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태국 사람 시신으로 어, 추정되는 경우에는 그걸 무슨 뭐, 뭐 매장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통보가 지금 돌아습니까어그동어 그 어, 태국 사람 미확인 어, 화장이나 감매장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나요? 없 어, 없지요. 오케이. 그 계속 알아봐요 그 중요한 사항입니다 예예예예 예, 예, 예. 그런데 이틀 후한 외신이 태국 정부의 비밀 매장 의혹을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과 독일 등에서 정부 차원의 문제 제기를 하자 태국 정부는 가매장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결국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 거군요 네 그리고 태국 정부에 의하면 이것은 영구 매장이 아닌 가매장이며. 유족이 확인되면 언제든지 다시 발굴해 줄수 있다고 합니다. 김현중 PD, 최근 보도에 의하면 이 태국 정부가 외국인들의 신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매장을 했다가 다시 이제 그 항의를 받고 발굴해서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뭐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예, 어, 사망자 시신 5,300여 구를 발굴했다는 태국 정부는. 그 가운데 2천여 구의 시신에 대해서 국적 재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초기 DNA 검사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라 것인데요. 부패된 시신에서 검출한 샘플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원 재확인 작업 결과 당초에 태국인으로 분류됐던 일부 희생자들이 외국인으로 속속 확인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초에 집계상에서 국적 미확인으로 211명으로 돼 있던 것이 현재 2천여 명이 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국인 미확인자 또 실종자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어동훈 PD, 네. 어, 인도네시아에도 우리 한국인 피해자가 있었죠? 예, 네, 그렇습니다.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가장 피해가 컸던 인도네시아 반다아치에서는 현지에 거주하고 있던 한국인 은희천씨 부부가 현재 실종된 상태입니다. 반다체 현지 취재와 스리랑카의 한국인 구호활동 등을 취재해봤습니다. 사상 최악의 지진해일을 가장 가까이서 맞은 인도네시아 반다체의 모습입니다. 지진해일이 휩쓸고 간 반다체는 그야말로 남은 것이 없다는 표현밖에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치우지 못한 시신들이 검은 비닐에 쌓여 거리에 널려 있었고, 건물 잔해들 사이로는 아직 얼마나 많은 시신들이 있는지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도시 전체가 시신들이 썩으며 내뿜는 악취로 숨을 쉬기도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도시의 대부분이 파괴되며 한순간에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사람들. 수만 명의 이재민들이 천막으로 지어진 이 간이 숙소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 해일로 인해 29만여 명이던 반다체의 인구 중 무려 4분의 1이 실종된 상태라고 합니다. 살아남은 이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사라진 가족의 행방을 수소문하며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취재진은 난민 캠프에서 지진이 일어날 때 한국인과 함께 있었다는 현지인을 만났습니다. 반다체의한 시멘트 공장에서 근무했던 은희천 씨. 아직까지 부부가 모두 실종된 상태입니다. 니 미스터 온, a k t k a d i a n Mr. On i rumah. g m p a p t a m a d u r u a turun k b a w a kumpul. g m p a lagi. g m p a lagi r u a i a d t i e i u h 혹시나 은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싶어 은가 일하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공장 부근은 폭격을 맞은 듯 다리가 중간에 끊겨나가고 공장의 형태를 잃어버릴 정도로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해일이 밀려올 당시 은희천 씨는 이미 공장을 떠나 있었다는 또 다른 주장이 나왔습니다. 공장 관계자가 당시 은 씨와 직접 통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난 전화가 끊어진 상태가 아니고 10분 동안 변화가 음. 가득이 됐었는데 그때, 그때 이미 그, 그 우리 군지장은 공장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사택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택에서 집중된 상태지 공장에서 집중된 상태가 아니라고. 공장터에서 은시 흔적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이곳에서 한 동양인이 시신을 수습했다는 군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동양 서양사람 시체이고 이쪽이가 동양인 시체 한 곳. Iya, i y iya, iya, i a iya, iya, iya, iya, iya, iya, iya, a iya, iya, iya, iya, iya, e y a iya, iya, i y iya, iya, iya, iya, iya, iya, a iya, iya, a iya, iya, iya, a a 한국인처럼 보였다면서 어떻게 확인도 안 하고 묻었다는 얘긴가요? 네, 이 지역의 수색을 맡은 세임자는그 동안 실종된 한국인이나 외국인과 관련된 어떠한 처리 지침도 받은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Ada kah ada pilihan khusus supaya s e t a t i m e n g e n a i p e n m mayat orang a s i Ada. m i t a i sini 어떻게 만나요? 하루스티, 세그라디, 야, 세그라디, 쿠브르, 쿠브르, 씨마. 은씨 부부가 살아 있거나 이제는 시신이라도 찾을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은 상황. 좀더 빨리 시신 수습과 신눈 확인에 우리 정부가 신경을 써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지만 가족들은 아직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희망은 갖고 있고요. 언젠가는 찾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예,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이번 지진 해일은 2시간여 만에 진앙지에서 1600여 킬로미터나 떨어진 스리랑카 해안을 강타했습니다 국토 전체가 바다로 둘러싸인 스리랑카 전체 해안의 4분의 3이 지진 해일 피해를 입었습니다 커다란 선박도 해일에 밀려 방파제로 돌진합니다 방파제는 맥도 못 추고 그대로 부서져 나갑니다 시내에서 대형버스들이 떠내려갑니다. 순식간에 마을을 덮친 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곳곳에서 사망자와 부상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순식간에 삶의 터전과 가족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살아갈 의욕마저 잃어버린 듯 탈진한 모습입니다. 스리랑카의 콜롬보에 자체적으로 구호품 창고를 꾸린 한국인 봉사단체. 매일 아침 이재민들에게 꼭 필요한 구호품들을 실어 수혜를 입은 지역들로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재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네, 특별히 연료가 없어도 식사가 될수 있는 빵과 비스켓, 그리고 깨끗한 물, 속옷이나 세면도구 등 위생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루에 적게는 만불 보내고 있고요. 많이 보낸 날은 1만 5천 불, 조금 더 많이 보낸 날이 있네한 1만 7천 불까지. 그래서 매일 그렇게 그 트럭 구해서 계속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집을 잃은 스리랑카의 이재민들은 현재 사원이나 공공시설 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 사원에 머무르고 있는 이재민만도 무려 2천여 명 비닐봉지마다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줍니다. 하지만 워낙 이재민이 수가 많다 보니 늘 구호물품은 모자라기 일쑤입니다. 결국 서로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주장하며 구호물품의 우선권을 다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납니다. 몇 시간째 줄을 서서 기다리지만 힘들다고 물러서지는 않습니다. 다른 한쪽에선 의사들과 간호사들로 구성된 한국 의료봉사단체가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구호품 못지않게 중요한게 의료지원입니다. 사실 이들은 지진의 일을 피하는 도중 가벼운 상처들을 입은 경우이지만 의약품이 부족과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탓에 상처가 덧나서야 이곳을 찾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 외상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고 어, 나머지 대부분은 보면. 일어 증세를 가지고 지금 이제 어떤 의존하고자 이렇게 도움을 찾아오는 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노인은 말도 통하지 않지만 회의를 피하다가 몸 여기저기가 아프다고 호소합니다. 사실 특별히 아프다기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을 돌봐주고 염려해주는 것만으로 많은 마음의 안정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천여 명이나 되는 이재민들이 우리 의료진을 찾아 몸과 마음을 치료받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도 큰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한국에서 가족들이 안부를 걱정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입니다 대부분이 불법 체류 중이거나 돈을 벌어야 하는 처지라 고향에 가보고 싶어도 다녀올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네, 한국에서 코리안 드림을 가졌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다고 하면서 울었습니다. 돈을 벌어서 집을 샀는데 집이 다 망가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족들도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스리랑카 대부분의 지역이 전화가 안 되는 바람에 며칠째 가족들이 생사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혹시나 전화를 다시 걸어 보지만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고도를 거려 임엔 타마 기다라위네. 목각 외라도 <목소리도> 길라 타마 닿네. 하리에터마 아 이드가 정말 되나갔테. 텔레폰도 되다 거란닛네. 타마 하리에터 티르내이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한 스리랑카 노동자가 귀향을 결심했습니다. 고국에 돌아갈 수 없는 300여 명의 동료들을 대신해 일일이 그들의 고향과 가족을 찾아 생사를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8년째 한국에서 일해왔던 페마랄 씨가 나섰습니다. 나, 나보다 나도 새로운 사람들이었잖아요, 한국에. 그 사람들, 그 가족들, 집 없이는 그 사람들 많아요. 그 답답하게 있는 그 친구들한테 그 내가 가서 아주 사라의 그 사람에서만 연락드린 거예요 내가 그 남쪽이 다 연락 안된게 때문에 내가 콜롬비에 와서 다시 그 사람들한테 한국에 연락해놓은 거예요 지난 1월 3일 동료들이 챙겨준 구호품을 가지고 랄 씨가 긴 여정에 나섰습니다 불법 체류자인 랄 씨는 이번에 떠나면 다시는 한국에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한국에서 나누는 마지막 인사가 될지도 모르지만, 랄 씨는 자신의 동료들을 위해 귀향을 선택했습니다. 어동부 비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중에 이 지역 지진해일 피해 지역 출신들이 많아서 걱정인데, 회마랄씨이 어, 네. 이 사람은 이제 한번 나가면 다시 입국은 못하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2월 10일까지. 지진해일 피해국 출신의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출국할 경우 범칙금을 면제해주고 입국을 규제하지 않는 한시적 특별 조치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돈을 벌어서 가족을 책임져 왔고 또 이번 피해를 복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런 출입국 혜택에도 불구하고 귀국을 망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진 해일 뭐 공식적인 학술용으로는 쓰나미 일본말로 쓰나미라고 네. 그런다는데 우리한테는 좀뭐 생소한 그런 현상인데 과거에 우리나라도 있었죠 그래서 언제 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안전지대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이미 두 차례 이상 지진 해일 피해로 인해 실종 두명 사망 한명 등의 인명 피해와 수많은 재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진 해일에 대비해 어떤 대비책들을 가지고 있는지. 또 보완해야 할 점은 없는지 취재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지진의 일은 대부분 일본 북동 부의 지진에서 시작됩니다. 1983년과 93년, 일본 북서부 지역에서 리터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두번 모두 해저에서 일어난 지진으로 곧바로 지진 회의를 일으켰습니다. 당시 지진 회의에 대한 인식과 대비가 거의 없었던 우리나라는 지진이 일어난 지몇 시간 후 고스란히 지진 해일에 노출되었습니다. 1983년 당시 일본 지진의 여파로 몰려온 지진 해일이 삼척시 임원함을 덮친 모습입니다. 한명이 숨지고 두명이 실종되는 피해가 있었던 만큼 이곳 사람들은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구에 정박했던 배가 밀려와 옥상을 들이받은 흔적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항구에서 5 0 m 가량 안쪽에 있는 집들도 순식간에 1층이 잠길 정도로 물이 찼다고 합니다. 동남아시아 그 해일 그거는 뭐 이거, 이건 거이 그게 되는 게임이 아니지만 은 어찌 됐든 하여튼 배들이 전부 막이 도로변에 올라와 있고 뭐저 기름 탱크니 뭐니 막 전부 이, 이 도로변에 다 올라와 있었어요. 고 차량 차량 불화 차량 차량 올라와디 언니려가지또 차량 차량 하고 뭐그 세트 밀를 뭐 달리 뭐 쫓겨 오고 와가지고 뭐 이제 뭐, 뭐 그랬는데 저기 울릉도 역시 93년에 지진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중 하나입니다. 요거담 밑에까지 들어왔어요. 어... 그이막 파도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저 무셔제 돌아가지고 들어 요 배대나 되고 배 가지고 떠 들어가 가지고 막 땡이 걸리고 날이 나고 저부터 피라 나가고 올라가 이랬지. 자요하다가 물이 길어 올라오니까는 진짜 무슨더라고. 그렇죠. 일본 연안에서 지진이 일어나 지진해일이 발생할 경우 1시간 30분에서 2시간이면 우리나라 동해안에 도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지진해일 대비책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을까? 국외 지진이라고 판단 대시에는 아, 즉시 그인접 국가인 그 PTWC, 어, 태평양 지진해일 경보 센터나 일본 JMA, 일본 기상청, 아니면 ATWC라고 알래스카의 지진해일 경보센터에 자료를 우리가 즉시 입수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건가 안 주는 건가 판단을 해서 즉시 그 지진해일 경보나 주의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습 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각 국가로부터 정보를 수집해서 비교 분석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진 해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지 분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대략 10분에서 15분. 또 동해안에 다가올 해일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장치로 해일 파고계를 울릉도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검은 부분이 센서 부분입니다. 여기부터 해수면까지의 그 높이를 측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센서를 통해 수직으로 초음파를 쏘아서 파도의 높이 변화를 측정한 자료를 기상청으로 보내 분석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정작 전문가들은 지진 해일이 발생할 경우 이 해일 헤일 파고계가 해일이 오고 있음을 감지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파도하고 찌나미 파고는 전혀 다릅니다. 파도는 이렇게 출렁거리면서 길어봤자 20초 이내에 출렁거리는데 이 찌나미는 20분에서 두시간 이상 가요. 파 하나가. 잔물결이 아닌 한 번에 밀려오는 지진 해일의 특성상 이 해일 파고계가 감지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감지해서 대비하는 시스템은 아직 제대로 안 갖춰져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는 정보대로 활용하고 우리 자신도 지나미를 관측해서 빨리 감지해가지고 시민들이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초를 다투는 거거든요. 맨날 남의 것만 기다리고 있을 거냐 하는 얘기. 우리나라 근해에서도 매년 20여 건 안팎으로 해저 지진들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 울릉도 부근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지진의 리 발생했을 경우 울릉도는 고려하지 않았을 때 동해안에 대략 20에서 30분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그랬을 때그 현재의 어떤 그 민방위 시스템 그런 걸 가지고 예경보를 했을 때 주민들이 대피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봅니다. 과거 지진 해일 피해를 겪은 지역의 주민들은 그 위력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 나름대로 대비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해안 마을들의 경우 어디에서든 방송을 듣고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갖추고 있는데요. 태풍은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죠? 미리 알려주니까 우리가 뭐 며칠 전부터 태풍에 대비를 하는데 해일은 갑자기... 이게... 오는 거니까 우리가 대는따지실제로 그래. 이런 방송 시설들은 마을 전체에 잘 들리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불법 하지만 실제로 지진 해일이 닥쳤을 때 주민들이 피신할 수 있는 대피소의 위치나 대응 방법 등은 거의 모르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와 관련된 실제 대피 훈련은 여태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대한 하나 게 없어요. 어. 현재 가능한 대처 방안 중 하나는 지진 해일이 밀려올 때 물이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을 예측 조사해. 해일 범람 지도를 만들고 그에 따른 대비책들을 준비해 나가는 것을 우선적으로 들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육지 어느 지점까지 물에 잠길 수 있는가를 미리 파악을 해서 그 물에 잠길 확률이 높은 지역에는 그 대피 능력이 떨어지는 예를 분들 이를테면 뭐 노약자나 어린애들이 사용하는 어떤 시설들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지진 해일이 발생한 남아시아 지역은 100년에 한번 지진 해일이 일어날까 말까 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일이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는 거스를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재앙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는 절대 안 다친다고 생각하는 소위 우리가 의도적인 불감증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그 심리적인 게 있어서요. 이 재해 자체를 인식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해를 인식하는 게 중요하고. 오동원 PD, 일본 근처에서 일어난 지진 해일, 이것에 대한 그 대비는 뭐 나름대로 체계도 갖춰져 있고 또 시간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아, 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쳐도. 우리 인근 바다에서 일어난 지진 해일의 경우에는 이거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예, 현재로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진 해일에 대비를 잘하고 있는 일본이나 하와이의 경우를 예를 들어 본다면 어, 새로 이사를 오면 대피소부터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 전화번호 부위 맨 앞에 대피소와 대피 요령을 10페이지 넘게 꼼꼼하게 기록해 두는 것들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또한 기상청에서 어, 해저 지진 감지 장치 등을 설치를 하겠다고 라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3년째 보류되고 있다는 점은 어, 미래를 위한 대비라는 점에서 우리가 아쉽다고 해야겠습니다. 이번 지진해일 피해 국가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백만 명의 이재민들이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완전 복구까지는 10년이 걸릴지 얼마가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에게 걸맞는 지원을 해나가야겠습니다. 이또 대비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도 있었는데도 그러지 못했던 데서 교훈을 얻어 만에 하나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재난에도 대비해야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정부 관계자들한테 부탁합니다. 무슨 큰일이 나면 제발 다른 나라 부러워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이어서 좋았다는 생각이 들게끔 좀일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도 스스로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작 국민들한테는 좋은 소리 별로 못 듣고 있지 않습니까? 끝으로 이번 재난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면서 실종자들과 미확인자들의 소식이 하루빨리 가족들에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PD수첩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